아니 제가 사과 농장을 네. 많이 다녔는데요. 네. 사과 나무가 이렇게 큰건 처음 봅니다. <웃음> 아니요, 대구 그런 것도 있죠 대한민국에는. 아이 사과 나무가 번... 아니고 무슨 참나무 같아요. 참나무. <웃음> 그렇죠. 연식이 오래되니까 네. 나무가 그렇죠. 이게 몇년된 거니까? 39년 된 거예요. 39년이요? 예. 이때는 봄에 나오니까 이건 풀이겠죠, 그렇죠? 그죠? 나무가 아니고, 예. 풀이에요. 나무가 되면은 이게 늦어요 음. 풀일 때, 요 무게만 해도, 이렇게 요렇게 달면은, 풀이니까, 요 음. 밑으로 내려가요. 아, 내려가네. 그렇죠. 요렇게 트여져요. 요렇게 유인해 놓는 거예요. 전체로 다. 아. 요게 쓴 플라스 농법 16년간 알타코아를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좋으니까 쓰겠죠 음. 뭐, 지금 수나방약이 여러 가지 많잖소. 음. 근데 봄에 개화 후 1차, 그, 개화 후 1차 방제는 그래도 알타코아가큰 피해도 없고 무난한 것 같아요. 효과도 좋고. 음. 음. 그래서 지금도, 그, 올해도 마찬가지 알타코아 사용해요. 음. 자, 여기는 경북 문경에 한 사과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보시면 가지가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자 이걸 썸플라스 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같은 면적의 사과밭에서 두 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썸플라스 눈법이 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루 보사하신지 얼마가 됐어요? 4 0 년대, 사십 년. 40년? 예. 여기 지금 회장이죠, 데 선플러스 회장. 선플러스. 예. 선플러스가 뭐 하는 어 회사입니까? 회사는 아니고 어... 선플러스는 가수농협연합회. 아, 가수농업 대한민국의 아, 네. 그렇게 사과, 배, 밀감, 단감 아, 네 가지 네, 네 가지 농협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사과는 몇평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약한 3,000평 정도 하고 있어요평 예. 아니, 제가 네. 사과 농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네. 사과 나무가 이렇게 큰 거는 처음 <웃음> 봅니다. 아니요, 더굴 것도 있죠, 대한민국에는. 아니, 사과 나무가 번... 아니고 무슨 참나무 같아요, 참나무. <웃음> 그렇죠. 연식이 오래되니까 네. 나무가 그렇죠. 이게 몇년된거니까 39년 된 거예요. 39년이요? 예. 제가 농사 시작하면서 이걸 심온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뭐. <웃음>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저희가 이제 그선프라서 농법이라고 어, 대한민국의 후에 한국 사람이 개발해서 만든 농법인데 이게 결가지 하수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를 다 밑으로 유인해 놨죠. 아, 가드가 밀투맨이네요 아, 미트맨이네. 그렇죠 뭐.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한 뭐 영양제나 비료나 사용을 안 해도 나마가 굵고 색깔이 좋고 맛이 좋은 사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힘들어요 하기가 그렇게 좀 부지런한 사람만 이 농법을 해야지 게으른 사람은 이거 절대 못해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사과밭에 살아야 돼 이걸 하려면. 요 때는 봄에 나오니까 요건 풀이겠죠, 그죠? 그렇죠? 나무가 아니고, 네. 풀이에요. 나무가 되면은 이게 늦어요 음. 풀일 때, 요 무게만 해도, 이렇게 요렇게 달면은, 풀이니까, 요 음. 밑으로 내려가요. 아, 내려가네요. 그렇죠. 요렇게 트여져요. 요렇게 유인해 놓는 거 전체를 다. 이게 썬플라스 농법 원래 여기서 사과보다도 이렇게 유인해서 옆에서 나온 가지에 사과를 달아야지 우리가 말하는 정형과가 나오는 거 똑바른 음. 사과 그렇게 요게 제... 노트 이게 하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있 거예요 야 이거 노하우네노하 그렇죠 여기 아. 보통 나무가 클라는 성격이 영양생장이라 그래요 나무 위로 크잖서 그죠 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식 생장이라고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알을 넣는 거죠. 밑으로 땡겨 놓는 거예요. 다 인위적으로 이걸 땡긴 거예요. 이거를 아, 그래서 전부다. 사과가 보통 농가 되면은 한두 달에는 굵어요. 아 알이 아, 굵다. 그렇죠. 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이게. 이게 선프라스 농법이 일단 해글이 잘안 하고 태풍 불어도 잘안 떨어지고. 어. 이거를 3년 키우면은. 요게 한 2m 이상 커 올라가요. 이거를 주거, 주지라 그러거든요. 주지. 예, 주지를 계속 교체시키는 거. 오. 늙으면은 이렇게 새거 만들어서 눕히고 늙은 거는 떼버리고. 그렇게 나무는 늙어도 이 사과 달리는 자리는 항상 젊은. 거에요 며칠 있으면 개화될 거예요 이제. 아이 꽃이에요? 네, 이런 게다 꽃이에요. 다 꽃. 이런 게. 아. 기 빨간 게 그럼 사과가, 사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꽃이. 네, 예. 이제 요게 꽃이 피어서. 이제 수정이 돼서 네.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과가 되는 거예요? <웃음> 나방들이 문제가 있다고 <웃음> 그러는데요? 나방도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순나방이라고 나와요. 이제 개화하는 동시에 순나방이 발생하는데 아직은 나방은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문제되는 거는 개화 전에는 혹진딧물이라고 있어요. 혹진딧물만 방제 잘해놓고 개화되면은 순나방을 잘 잡아야 돼. 순나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약 살포해야죠. 농약 살포. 어떤 농약을 쓰는 게 좋습니까? 순나방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알타쿠아를 많이 사용 알타쿠아? 예. 그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알타쿠아 오래됐죠. 기억에 한 10년 이상 된것 같아요. 10년 이상? 지금 개화 때는 살충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좀, 벌, 벌꿀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벌에도. 또, 지금은 사과가 유아기 잔수, 개화가 되면은, 사람으로 만나면 신생아예요. 그럴 때는, 농약 아무거나 사용 잘못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살충제는 유제 쪽은 아니고, 수화제 종류로 순한 걸취야죠 순나방은 이제 주로 요, 새순에 원래 많이 찍어요. 오게 알을 실어요. 알을 실면 알이 깨나겠죠. 네. 그러면 계속 먹고 살아야 되죠. 아... 그러면 가위를 하는. 거에요 순나방은 아직은 사가에는 가위를안 해요. 아... 순만 가야죠. 일차에는 아... 꽃 찍고 나면은 일차에 이제 알타파를 대부분 대부분 농가들이 한 80% 이상 알타파 사용을 해요. 아, 그럼 그거를 저기, 뭐, SSG를 어, 통해서. 그렇죠. 아. SSG로 이제 살균제하고 섞어서 이제 살포를 하는 거죠. 물을 넣어야 얼마 넣습니까? 2 0 0 0 10g을 넣으면은 어. 2 0 0 0고 20g 넣으면 1000배죠. 어. 40g 넣으면 500배고. 어. 그런 식으로 살포하죠. 근데 주기는, 순나방은 1년에 몇 번을 잡아야 돼요. 어. 한번 잡아갖고 내는 게 아니고, 어. 나방 종류는 1년에 한 한세 네, 번에서 5번 정도 농약 칠 때마다 살포를 해야 돼 지금은 안 그러면 피해를 봐서 안 돼. 요 가장 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순나반 많이 피해를 보고 또 이제 여름 되면은 노린재 노린재 예 네, 노린재도 피해를 많이 주고 그렇게 농약은 계속 방제를 잘 해야 돼. 요한 보통 과수농가들이 지금 1 2 번에서 1 5번 정도 사과는 살포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잘못 치면은 일년 농사는 버려요 어, 아, 그게 그건 중요해요 아.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장마 때한 60일 정도 왔어요 여기도 음.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전국적으로 사과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음. 보통 사과가 지금 50만 톤이 적정 생산량인데 작년에 50만 톤이 생산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지금 사과값이 지금 엄청 좋아요 보통 소독하고 한 열흘 정도는 비가 안 와야지 좋잖아요. 근데 뭐비 오면은 수성 살풀 양만 늘어나고 해수만 자꾸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한 2, 3회 살풀 더 해도 어려웠어요. 작년에 농사가. 음. 예년에 비해서 성적이 한 60% 밖에 안 됐어요. 1 0년간 알타코를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좋으니까 썼겠죠. 음. 뭐, 지금 수나방약이 여러 가지 많지 않소. 음. 근데 봄에 개화 후 1차, 그 개화 후 1차 방제는 그래도 알타쿠아가 큰 피해도 없고 무난한 것 같아요. 음. 효과도 좋고. 음. 그래서 지금도 그 올해도 마찬가지 알타쿠아 사용해요. Here we go!